따란 차 오늘은 프로필 촬영하러 왔습니다 지금 벌써 한착은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 이번엔 이제 두 번째 거 하고 있어요 어, 여기 승모근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꼬부정하게 앉아서 그런 겁니다 꼬부정하게 앉아서 그런 겁니다 일단 지금 머리 수정을 하고 있고요 어, 이따가 간간이 조금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전체적인 컨셉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야 누나 어? 전체적인 컨셉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야 치명적 섹시라고 컨셉이 치명적 뭐... 섹시래요 내가 <웃음> 한 단어로 서 있는 곡이네 아아 잘한다 아, 이렇게 저희는 이론도 손게잘어울려 이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봤죠? 이런도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는 거는 놓치지 않아 뭐. 그뭐시냐그뭔 뭐, 얘기 하려고 랬는데 까먹었다 뭐 라고 뭐 뭐라, 라고 뭐 라고 그러더라 약간 기 존의 프로필 보다 조금 음, 약간 프로필 같지 않은 프로필. 네. 저희 그 스타일 음, 대표 님이 그러니까 지금 까지 그런 프로필 을찍었 으니 굳이 또찍을또찍을 또 찍을 거면, 새로운 걸로 찍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어 그거 좋다 해서 지금 좀더 도전적인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 이게 프로필인데 뭔가 화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패션입니다 오늘 찍은 것들 어 비닐인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 아니 이렇게 사진도 움직이니까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거나다 마음에 드는데? 진짜로?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한거 정말 다양하게 나왔고 약간 잘나왔어 오늘 촬영한 거 진짜 다 컨셉에 맞게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아직 남았어요 파이팅. 화이팅 m ú s a